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 저는 영광스럽게 참 예배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회장님께서 이렇게 배를 해 주어서 여러분 앞에 선거설저인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가운데 2박 3일 동안의 수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편 예, 근본에는 후편을 은혜롭게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협회장님을 중심하고 어, 많은 장로 권사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로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예, 감사를 올립니다.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중복귀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성서를 봉독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약하기로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복종복귀란 말은 아마 많이 드셨던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뭐 60년 70년들을 이었으며 패턴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 아무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슬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되는 것은 그 이후에 야곱이 장자 복귀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장자 복귀 완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섭리사에 새로운 어떤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태어나서 장자복귀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장자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중복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예수님이 사가리아 가정에 가서 마리아 전 아, 40일 동안 어, 생활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에, 세상 선포하셨습니다 아, 참으로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곽정환 회장님이 미국 가시는 길에 세계일보 강장에서 그걸 선포했는데 아버님께 아버님 후련하시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냥 그 말씀 하나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리고 기다려오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의 말씀베트는 오목불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라의 순서의 내용을 중심에서 볼때 바로 이 복중복귀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가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1학년까지 연결되는 내용을 좀 시간이 가겠습니다만 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귀섭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복귀기대섭리가 있고 복귀섭리시대가 있고 복귀섭리연장시대가 복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 복귀기대 섭리시대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가정의 가인야벨을 살해해서 실패했으니까 다시 1600년을 걸쳐서 노아를 세웠지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다시 400년 걸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 이런 아브라함이 또상징언제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되면서 이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가 아담 노아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쾌거를 누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 현재의 성공노로에서 이제 이삭을 주,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가 이삭으로 연장되었고 그이삭의옛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를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형임한 때 떡과 밭죽으로 장자의 그런 기업을 이제 바꿉니다. 그런 기대 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사그룹도 실체적인 축복을 받고 이제는 바로 실제 현재의 그런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여정을 아브라함의 본초요, 사라에서 바로 이삭을 낳습니다. 또 이삭에서 쌍태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팥죽을 끓이다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에서와 흥정을 해서 그 장자에 대한 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조, 조건이 돼서 실체적으로 장자는 야곱이 갖게 됩니다만 은 이래서 어머니 도움에 의해서 눈먼 아버지로부터 예 장자의 축복을 몽땅 받습니다. 그런 연구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가정을 떠나기만 했습니다. 그 가정을 떠나서 간 곳이 어머니 고향 하란 땅이었습니다. 외산집 나반에 가서 21년 동안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베데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데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그야말로 하늘에서 사다리에 내려와서 하늘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해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루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베데에서 이제 돌을 세워서 맹세하고 이런이머나면 하란 땅을 갑니다. 이 헤브론에서 하란 땅이란 것이 보통 우리 부산에서 아마 평양 이상의 거리일 겁니다. 마침 경상도 선비가 한양의 과거부로 가려면 한달 이상 걸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몇 달을 거쳐서 그 외로운 고독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드디어 하란 땅에 와서 외선짐 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외선짐 집에서 이제는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함께 동거를 하게 되는데 외선짐 집에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내아 언니와 라엘이라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엘을 사랑하고 삼촌에게 내가 라엘과 결혼시켜주시면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봉사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밤을 자고 나가니까 동생 나이를 아니라 내아였던 겁니다. 사랑은 나이를 했는데 예, 삼촌한테 방문합니다. 삼촌 내가 나이하고 결혼한다고 했지 내하고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장유유서 바로 우리 집안은 큰 딸부터 보내는 거지 작은 딸부터 시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할 말이 없죠. 그럼 내가 또 7년 동안 봉사해 드 테니까 아예 나일까지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그냥 좀 나일과 얘의 이런 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몸증이 있어요. 그래서 얘, 예, 내아는 굉장히 생산력이 좋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납니다. 음. 근데 나일은 애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나일은 자기 몸종 빌라를 야곱 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에게 두 아들을 낳는데 그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래서 그 몸종을 통해서 낳고 았자 이러니까 레아가 또 시기를 해서 자기 몸종을 야곱 침실에 보내 드리 어 보냅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각과 아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이 레아가 얼마나 생산력이 좋은지 자기가 직접 야곱에게서 또 세 자식을 낳니다 익사갈 수부른 디나. 요 디나가 유일하게 딸입니다. 자, 그때야 뒤늦게 라엘이 자식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네요. 근데 베냐민은 하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가난 땅으로 돌아올 때, 태어납니다.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엘은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열세 자식입니다. 예, 딸까지 합치죠. 우린 열두 자식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 열세 자식을 낳고, 아, 그 열두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좀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지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삼촌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삼촌을 몰래 3일 동안, 좀 숨겨서, 숨어서 탈출을 합니다. 아. 자, 이것이 바로 하란 땅에서 야구비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음. 이것이, 이것이 요단강이고 여기에 지류가 약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복강을 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그 아들딸을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저녁에 약복강을 건너려 했더니 천사가 나와서 이에 천, 이 싸우게 됐어요. 내 천사가 밤새도록 싸우는데, 그만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져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딱 붙드는 거예요. 날이 새니까, 천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말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혈통적 후손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방을 건너서 이제 여기서 싸움했으니까 숲곳을 거쳐서 이제는 그 세금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여기 숲곳에서얘 누구를 만나느냐? 봐 이렇게 해서 참양떼를 몰고 가는데 지금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니까. 에 400명 자기 쫄개들을 모아놓고 오기만 하면 그냥 죽인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자 그들 앞에 나가 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 형의, 형에게 의형 가까이 가니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그마쳐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리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나와서 절하고 레와 그의 자식과 더불어서 나와 절한 그 후에 요셉이라 라일과 더불어서 나와서 절하니 또 이루다 내가 만남에 이 모든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내 주께서 은혜를 입음이로이다 에서가 이루다 내 동생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소유는 내게 두라 고비 이르되 그냥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니 청컨대 내 손에 있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참 야곱이 지혜롭습니다 지금 이 에서가 칼을 갈고 400개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오는데 이 야곱이 재롭게 많은 재물을 가져서 형님께 드립니다. 이 재물이 뭐냐? 우리 야곱 형님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도 넉넉히 먹을 살림이 있다. 이건 너의 거두라니까. 아닙니다. 나 평생 동안 21년 동안 형님만 생각하다가, <웃음> 형님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왔으니 받으십소. 그리고 절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화가 다 풀려가지고, 이 에서는, 그야말로, 동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냐면, 야곱은 사랑으로, 그래, 하늘, 사탄편에는 에서를 굴복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사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제 아담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것, 노아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삭가정에서 야곱의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봅니다만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는 노아까지 12장 부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4절로 끝납니다 이삭까지 그 다음 25절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얘기예요그 말은 뭐냐 50장의 절반이 야곱 얘기란 것은 야보고 야곱이 이렇게 승리적인 것을 실적을 하나님께 보고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이 충전을 다해서 하나님을 성비를 다 해도 그들은 결국에 이 꽃인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키는 그런 승리적 기대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실패한 것 노아 가정에서 실패한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성취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가정의 가인과 아벨이 살리함으로 인해서 실패했고 노아의 함이 실패로 말며마 그것이 3, 3차 만에 아브라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징한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일이 가인과 아벨이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삭으로 아브라함과 몸이 일체를 이루었으니까 이삭 헌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개체는 다르지만 뜻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의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승리가 되었어요. 그 이삭의 승리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타락선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자연굴복하기 때문에 아까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애서는 야곱에게 순종을 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천사까지 굴복시켰기 때문에 야곱의 승리는 결국에 이 아브람 전체의 승리가 되어서 야곱의 승리는 이삭의 승리가 되고 이삭의 승리는 야곱의 승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뜻을 중심하고 보는 개체는 다르지만 일대이다 말이야. 그래서 일대에 성공한 그런 나아에 사실을 놓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데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탄 굴복 노정 노정이 된 겁니다. 즉 아담이나 노아나 하나님이 섭리사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탄을 굴복시킨 저녁노종은 이 노종을 본복기로 모세가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서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중심사례가 되어서 구약성서 37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사로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도 여러분 창세기를 이런 나라의 기준에서 읽어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성수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천0년은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기대를 조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나라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귀섭리를 어떻게 나오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상징은 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애국구역 400년이 나오게 됩니다. 복귀 섭리 시대에 자 이렇게 이제 복귀 섭리가 400년 이어지는데 여기서 민족적 지도자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나라를 세우지 말고 부족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지도하는 사사 시대 400년이 옵니다. 그 400년이 지났는데 이때 뭐 에집트 왕국, 아시리아 왕국, 많은 그런 이민족들이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것은 바로 이방의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면 죽으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국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왕국을 세울 때가 통일왕국 시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이 솔로몬 왕 이런 시세가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융성한 때입니다. 가장 아주 통일왕 국으로서의 그런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죠. 이런 나라가 솔로몬이 타락으로 해서 이렇게 남북주로 분리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아시라에게 망해버리고 남조 유대만이 남았어요. 근데 이 남조 유대도 하나님의 뜻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페루, 저바빌론 예가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에 끌려가서 70년 살다 보니까 바빌로니아가 페루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루시아 고레수가 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포로생활 70년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기간이 140년에서 210년이 있습니다. 이때 말라기의 선지자가 나와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말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런 400년이 지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혈통복귀를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진 그 씨를 가진 예수가 탄생하게 됐느냐 그 사연이 첫째는 야곱이가 에서를 굴복시켜서 바로 가정적 그런 나라의 복귀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태어나서 장자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씨는 배 속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씨앗으로서 성장이 되어있 그러니까 배 속에 장자 복귀가 안되어있다. 그것이 바로 복중복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 야곱이 있고 그 자식 야곱의 손자죠. 어 거기에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야곱의 자식 유다가. 자, 이 과정을 이제 또 도표로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곱이 자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열세 자식인데 여기에서 원한 디나는 딸이니까 직분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네위는 네위서는 어떠냐 제사장 직분으로 갔어요. 그래서 땅을 다열등으로 분배하는데 그럼 거기는 이제 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집화가 네위 집파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각 지파에 가서 제사을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배제되있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애급당에 들어가는데 공적을 많이 세웠습니다. 애급의 총리 대신에 대해서 결국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들그말로 환대를 받게 만들었던 분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이 공적이 많으니까 바로 이 야구비가 요셉의 가정에는 두 직분을 준 거예요. 두 직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두지파를 이제 얘기할 때요셉지파란건 없습니다. 어. 당연히 요셉지파가 들어는데 요셉지파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것은 뭐냐 요셉지파에서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지파를 집어넣었습니다. 공이 크니까 두 못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지파가 뭐냐면 요셉지파가 아니고 그 대신 에브라 집파 문하세 집파 문하세가 장자고 에브라이 차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요셉 집파에 두 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이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뭐냐면 자기를 양자로 나,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요셉 대신 두 집파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루벤이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장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자 복귀란게 필요 없어요. 장자 복귀는 기대 위에 하나님은 이게 혈야를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혈통을 통해서. 그럼 이제 장자니가 루벤이 야곱이 대를 이어서 쭉그 혈통을 이어지면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루벤이 아니고 유다로 나옵니다. 성서를 보면. 왜 그렇게 되냐. 루벤은 이 라엘의 몸종 빌라의 빌라가 누구냐 이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입니다. 그 빌라를 침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구비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 이래서 장자래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 다음 시문은 이 세금에 세금에 그런 사람들이 청년이 그러면 디나이 딸을 뭐냐면 강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시문과 레위 형제가 가서 이세금에 있는 청년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제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레위가 뭐냐면 이 제사장 집부니까 배제되고. 그래서 네 번째 유다가 바로 장자 기업을 받아 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한다 그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걸좀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어디냐? 이제 자식을 낳는데 아내가 좀그 어, 자식이 예, 셋을 낳는데 아니면 그좀 손자를 이제 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이제 큰 그때는 수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형님의 부인이 형이 돌아가시면 동생의 형님 부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아들은 형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이, 형님하고 결혼해, 저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태우면 내 자식도 안, 안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첫날 밤, 그, 장가가서, 이제, 첫날 밤을 지는데, 사정을, 뭐냐은 밖으로 사정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욕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세 번째는 어려요. 그러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생각이면 아, 저 여자는, 뭐는, 만나는 남편보다 죽으니까, 마지막, 얘 막내 하나 남았는데, 막내까지 저해자에 주면은, 막내도 줄까 염려해가지고, 이 며느리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내보내요. 어. 자, 이렇게 친정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기생 같은 그런 행세를 합니다. 그, 이, 유다가, 이제 그 그림이 곧 나오겠는데, 그 유다가, 이제 양을 치러 갈 때, 이 다말은, 희생의 모습으로서 그좀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서 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바로 이 다말과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불륜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일 때입니다. 근데 소문이 자기 며느리가 뭐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근데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잠을 잔걸뭐 생각하지 않고 뭐 기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다마리를 이제 죽이려고 이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럼 다마리가 유다한테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증표로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그걸 내 보내는 거요. 예이 아기의 시의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 자기 지팡이에요. 자기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렀지만 은 나는 혈통을 중요시 못했다. 혈통을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그 혈통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는 그 혈통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나를 유혹했구나. 그게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베레스예요베레스에서 음. 살몬이 태어났는데 이 살몬이 어떤 사람이 여호수 장군을 통해서 이제 저 여리고 성을 쳐 들어가는데 여기에 여리고 탐지 두 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에그 여리고에 어떤 이름 기생 랍이 있었어요. 그합이이 살몬을 받아 주어 가지고 그 여리고의 모든 철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히브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곳에 쳐들어올 때는 우리 가정을 좀 지켜달라 그 약속했습니다. 문에다가 붉은 천을 걸어놓으면 우리 그걸 보호해주겠다. 그래 해서 라합이란 기생이 살아납니다. 그 라합과 결혼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의 형제나지만 친척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법이 있어 가지고, 만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을 대신 아내로 맞아야 해서 거기에 아들도 낳아주고 또 생활도 보장해주고 아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방년인이지만 노시라는 성서 룩기라는 게 있죠. 그 룩기가 이 노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 할아버지 오베스입니다. 그리고 그오벳에서 이사가 나고 이래서 다윗이 났단 말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요? 왕이 되는데 바로 우리아의 장군 안에 바세바하고 동침을 합니다. 아, 장의그 장수가 지금 암몬과 싸우는 데 일사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냥 그런 미색 얘기한 거. 이제 이제 취해가지고 어 왕권을 있으니까 데려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아내, 우리 아내를 아, 우리 아 장군을 죽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단 그좀 예언자한테 혼이 납니다마는. 자 그런 곡절 때문에 결국 다윗이 이 바세바고 아기를 낳는데 첫 아기가 죽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막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게 솔로몬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한번 자석에 살펴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 자 그럼 이것이 다윗이의 그런 자식들이에요 어, 다윗 자식인데 큰아들이 암놈이에요 음. 그래, 암놈, 암놈이 놈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 이 디나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아, 어, 좀, 간호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간호하러 온 사이에, 겁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요, 압살롬이 동생이란 말이야, 친동생. 그니까, 러 배달은 여동생을 침범해버렸어.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암농을 죽여버립니다. 예, 단일도 죽고. 근데 이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켜요. 아니, 자기 아버지, 그, 에루사임의 왕국을 세우는데, 뭐러면 자기 군대를 뭐라을 그래서, 그럼 다윗 땅이 피난을 갑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 유명한 유압장군이 있어요. 유압장군이 압살롬과 싸워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 이러니까, 암놈, 다니엘, 압살롬, 다 죽었어요, 위에. 어. 그래서 아도니아가 남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늙어서 오늘 내일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냐면 왕의 순위가 아도니아가 1순위에요. 예수님요영순입니다 이게. 예. 이 장자니까. 아,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요셉 장군이고, 뭐, 제, 막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예, 내 물이, 예, 땅을 죽게 생겼어요. 어. 또, 이 말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줄을 잘서야될거 아니에요. 응? 어? 다이 땅에 줄이 서 있다가, 이 다이 땅이 죽으면 어떻게 됐어? 이제는 아도니아에 줄을 서가지고 한 자리 해야 되니까. 군대처럼 사람 들어가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이제는 왕이 된다고 막, 예,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바로 이그 바세바, 바세바가 뭐냐면 왕을 찾아가서 왕이에요입니다. 일찍이 뭐냐면 당신의 후계자는 솔로몬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그런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뭐냐면 사인을 받게 됩니다. 저, 우리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 그 얘기 좀 하려고 이제 이걸 꺼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어, 저, 여기 제사장. 그니까, 러 어, 왕을, 이름으로 너가 왕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저, 이, 어, 칠로. 칠로에 뭐냐면, 이 그, 저, 성막이 있어요. 실로에 법계가 있던 법계그법계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명령해서 뭐라면 그 사독 제사장에게 실로에 가서 이저 이, 두에 솔몬에게 기름을 부라 해서 왕으로 삼고 왕이 나기를 타고 나팔을 불면서 오게 되니까 아니 잔치 이 아도니를 중심이 잔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것이 나팔은 바로 왕의 나팔이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수도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잘못하면 역적으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바로 이렇게 좀 아도니아가 이런 좀 잔치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신로에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그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등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 이동님이, 내참그 감명 깊게 들었는데, 내가 내왕관을쓴 아니다 말이야. 어? 내가 스스로 쓴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의, 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왕관을쓴거 아니다. 그 그러니까, 미시아 구제수 참부 왕이신, 그 왕이 후계자로서 왕관을 씌웠으면 그 사람이 왕이지. 어. 기름을 부으니까 왕이 됐지, 그랬잖아어 기름을 부었으니까 왕이 됐지, 기름 부었지 하면 왕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 아도니아가 왕, 영순이입니다, 영순이. 영수님. 다윗 땅이 죽으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땅이 그에게 기름을 안 부었어요. 누구에게 부었냐? 제 막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뭐 누가 뭐 내가 이제 뭐 아버님 후계자라고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 아버지가 왕관을 씌워주지 않은 이상 절대로 왕이 될수 없네 왕이란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왕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 안가가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님 가계를 봅시다. 일곱, 우리, 남자, 아, 자녀분들 가운데, 아버님께서 누굴 점지했습니까? 막내, 우리 무영진 회장님을, 왕관을, 아버님이 씌워준거 아니지? 응. 그러니까, 막내나 무슨 장남이다, 그갈길릴 없어요. 아버님이 누구에게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로서 왕관을 씌워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응. 자, 이 장면입니다. 우린 다 익숙이 알고. 자, 아버님이 다, 마음속에 다 가져서 이렇게, 이제 출신으로 가는데 그래도 평생 같이 따라온 제자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힘을 떠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형진이한테 맡겨야 되겠나 안했느냐 그래뭐 곽정은 회장 윤정은 회장 이게 다 어, 잘합니다 좋습니다 어? 이렇게 다 했어요 어? 자 선생님은 27살 때 평양에 가서 이름난 목사들과 들어오는 교회 했는데 지금 어, 우리 형지는 몇 살이야? 28이지? 아닙니다. 30이 됐습니다. 어. 이런 장성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대신자 상수와 후계자로서 왕권을 씌워줘도 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말씀, 부모님이 사랑하던 말씀, 부모님을 증상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던 말씀 그 말씀 말씀대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핵으로부터 실체로부터 그다음에 형상 대상국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러던 소망의 말씀, 부모님의 소원의 기준을 중심 잡고 실천하는 말씀. 이 말씀이 대신자라고 이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 실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이 성화 실체와 되신 그런 분. 그 말씀으로 성육시화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님 마지막 전, 전세계 집회에 대해, 참부모님 말씀 선포되때 참부모님 말씀 선포되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논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아닙니다. 말씀 실체, 말씀 선포야.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덩어리 말씀 덩어리.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님 말씀으로 오늘 원리가 나왔대요. 원리가 아버님 말씀 만든 것이 아니라, 음. 자그 말씀은 누가 주어요 바로 예, 다 전수해졌어요 축복권 그리고 그 말씀 음? 우주의 그는 아주 음. 이러니까 누가 왕이라고 안할 수 있어요 음. 그 후계자 상속자의 충분 필요 조건은 뭐냐 첫째 아버님이 축복이죠 축복은 뭐예요 원죄를 청산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음? 그 축복권, 그러니까, 하나, 하나님의 참사랑인 씨를 가지고 오신 당신이 그 참사랑인 씨를 이라에게 전수해 주었단 말이야. 참사랑인 씨가 어디서 어, 걷어올 수 있어요? 어? 말라, 말라 잘난다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어? 그 말씀을, 이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후계자 상숙자로서 아버님 대신자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어. 이런 분이 어디에서 이런 분이? 아주. 응. 이거는 지구가 뭐는 뭐 문계제이다 하고 망고 불변의 그냥 진리가 돼버렸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어. 응. 자, 이런 분이 우리의 전 왕입니다. 아, 이거 사인까지 하셨고. 어, 응? 응. 우리의 문영진 회장 위에는 폭파자로 이단자라 그랬잖아요. 그냥 다폭파요한시머니도 그리고. 우리, 이제, 문영진 회장도, 문현진 회장도 다 폭파돼요. 자, 이런, 이 아버님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를 모실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큰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는 36가정, 7 2 가정, 10여 가정, 이제 가정 서일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생민족이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 또남북조 분립시대까지 12지파가 있었어요.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2지파는 남조이스라 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조이스라 남은 남은 서 12지파의 서일은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올때1 2제자로문영연적 중심에서 선배서 사라졌습니다.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리의 주인자가 되는 겁니다. 어, 이 대단한 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떠한 공적을 갖다 할지라도 바로 마지막 아버님의 그런 하고 영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응? 훌륭한 원래 선배 성님들이 뭐 길하다 그랬던 분들이 있지만 이런 성리사에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 교법사, 기라상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저 갈릴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예수님이 수는 사실은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합니다. 알리루야!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도 선조해주시고, 축복권도 주시고, 그러면 축복권을 주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야 심판권도 주었다는 거예요, 심판권. 이도왕님의 말 한마디에 지옥도 할수 있는 것이고 어 천국도 갈수 있습니다 이도왕님의 한마디에 용서해지면 천국 갈수 있는 것이고 심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무서운 분입니다 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랍니다만은어떤 간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도왕님이 바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된 것을 이렇게 이제는 이 복중 복귀에 통해서 이렇게 좀바세 바세바 다윗을 중에서 솔로몬이 등장하는 내용을 중심에서 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 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울까지 이게 예, 14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서 다, 다윗에서 뭐면 이 남북조가 분립될 때까지 14대. 그리고 포로의 이후에 바로 14대. 이래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이면 3, 4, 12, 42대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으로 왔을 때.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요 참으로 예, 놀라운 예, 얘기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좀 역사가 흘렀는데, 여기 우리 원로 선배 형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선생들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이 노래를 몰라요. 알 리가 없죠. 개척시대에 불렀던. 자, 아시는 우리 선배님들 계시면 함께 놀러,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모르신 분들은 그냥, 너무 곡주가 단조로우기가 쉬워요. 빛나는 데야. 딩동댕동 보슬 뛰는 담배를 주고 철석철석 치는 바도 집터를 당내등실등실 밝은 달은 길을 밝히고 송이송이 성리 눈송이 있는 인물 주누나 빛나는 대한 빛나는 대한 아름다운 강산이라 올사 좋구나 굽헐 굽헐 힘찬 삼대 충치에 놀라고 구멍에 허리시는 물은 열렬을 난데 산내나무 다듬어서 집을 짓고요 불에 곡 싣고 누워서 진지 진 누나 인대한강산이사조천년 아. 길이기 하라지다 자야 선손 널리 널리 퍼져이다 손내 손에 갱이 들고 이 땅을 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힘 있게 살자. 빛나는 대한, 빛나는 대한 아름다운 강산이 있어 아, 좋구나. 아이 노래는 개척 시대 분 초창기에 몇년 천천에 나가 젊은이들이 개척하면서. 아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나라 이 조국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다 아세요. 그런데 오늘 수련생들한테 이노래 부르니까 아, 못 부려서 이렇게 또 특별히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선배 형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빛나는 대안 딩동댕동 부르면서 전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의자를 둔 처막 밑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의 육천위의 섭리의 한을 전하기 위해서 몇년 전출을 누볐던 지난 역사를 들여아보게 됩니다. 어렵고 춥고 백픈 그시이지만 빛나는 대안이 올 것이라고 저들은 굳게 믿고 아버지 메시아 참부모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마 버님을이민족에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몽을 가고 개척을 가서 그렇게 읽어러 왔던 오늘 통유계가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옥살박살이 되어 난 현실을 볼때 가슴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오나 저희들의 슬픔이 이당님 만큼 나 하겠습니까? 이당님을 따라 3대 안건 참부모님이 10년의 십자가에 요정을 걸으시고 그행보의 세월 속에서 뒤돌아볼 수 없는 한 많은 슬픈 삶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어찌 다 저희들이 이루어드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가슴 속에 저희들이 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은 참으로 장하신 우리 이당님이 젊으시지만 그 마음을 가슴 속에 담고 아버님을 이로인이 하면서 그렇게 영하 20도 30도를 노리는 그 추운 곳에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늦게나마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이고난군으로돌아와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사인들이 산처럼 있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도 원로선배들이 많이 모여서 옛날에 아버님을 사랑받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아버님 불신의 길을 걷고 한시어머니와 함께 편의회에서 그런 뇌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비열하게 끄지없고 우리가 사랑했던 선배 원로들인가 아버님 참으로 슬픈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몇 분의 우리 원로 선배 형님들이 계셔서 유안이 되고 함께 딩동댕동 놀이를 불러봤습니다 아버님 그 노래 속에 하만의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서러있고 육천년에 눈물이 어린 내용들이 깃들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님 제들은그이 노래를 부르며 한없이 아버님을 그리며 저몇년 존소에서 부르면서 아버님을 그리웠던 시절을 회상해보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 노력해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이 소자 부족한 소자를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단에 새겨해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돌려드릴 때수련 일정 모든 것을 마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예배까지 들리게 해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축복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보이기 돌려 싸움 나이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